내일 아침은 어디 가지? 요즘 잠들기 전에 항상 하는 생각이다. 사람이 없을만한 공간을 찾아간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무섭기도 하면서 마음이 편하다 토끼 가면 쓰고 있는 내가 제일 무섭겠구나 뱀은 무섭다 뱀좀 나와줘야 사람들이 안 온다 저기로 가면 살이 빠지고 정상이 된다 정상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 진짜 딱뱀 나오게 생긴 길통큰 백바지로 뱀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조금만 더 빼면 정상 체중이다 할수 있다 이건 진짜 배민 줄 알고 깜짝 놀랐어 팔다 보면 선택의 길이 나온다 편한 길 불편한 길 나는 불편한 길을 선호한다 남들이 잘안 가는 길 이런 길을 가다 보면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생길 확률이 높다 길이 없네 깝치지 말고 누군가 고생해서 잘 만들어 놓은 편한 길로 다니자 안전이 최고다 오늘 드론은 우주까지 올라간다 땅보다 더 아픈 데크 바닥 깃털같이 가벼운 완벽한 발차기 뱀을 못잡아서 아쉽다 안 만나서 다행이지 다이어트보다 중요한 턱걸이 오늘도 역시 힘다 빠지고 하려고 저러고 있다 처음부터 벗고 있으면 편한데 매번 불편하다 요즘 닭가슴살을 먹어서 그런지 등판 여기저기 듬성듬성 닭가슴살이 보인다. 오늘은 여기서 끝나지만 언젠가 꼭 성공한다. 마무리는 자전거 유산소. 길게는 안 한다. 3분 노래 4곡 정도? 사용한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원상 회복시켜 놓는다 처음 모습 그대로 완벽해 시작은 121kg 지금은 95kg 총 26.1kg 감량 닭가슴살 야채 먹어서는 포만감이 너무 부족하다 두부를 반모 정도 먹어주면 배도 부르고 좋다 방해 좀 하는 우리 이쁜 개토끼. 빈틈이 보이면 바로 파고 들어온다. 참을 수 없다. 결투다. 극적인 평화협상. 딕스바가 생각보다 튼튼하다. 내가 매달려도 된다니. 거리 연습시간을 늘리고 있다 우방비상태의 무자비한 개토끼의 공격 날씨가 덥지만 물속이라서 그런지 우리 하리보 젤리는 잘 버티고 있다 과일향 젤리 진짜 개맛있겠다 옆모습을 보니 아직도 두툼함이 느껴지는 몸이다 앞자리수 8까지 노력하자 난 아직 비만이다 우리 개코치님의 자세교정센터 이 친구도 오래된 물건이라서 그런지 바람도 잘 빠지고 요즘에는 조금씩 누수가 생기고 있다. 보내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108단은 벗어야 칠 맛이 난다. 벌써 목표의 반이 나왔다 요즘 나를 보고 힘을 얻어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살 빠지는 것보다 기분이 좋다 초반의 나의 모습이다 내가 특별해서 이렇게 살 빼는게 가능한게 아니다 누구나 누구라도 할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게 다이어트다 도전해본다고 손해볼 거 없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너도 할수 있어 시작도 전에 포기하지 말자